네, 안녕하세요. 전자일기입니다 삼각대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, 공유를 하는 것 뿐입니다. 예. 마음에 드시면 뭐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, 그 방법을 활용하셔도 되고 네. 어쨌든 저는 조금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이 방법을 어, 공유하는 것 뿐이니까 네,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싱콘에서 나온 ELT70 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레벨기 하단 부분까지 이제 편하게 쓸수 있는 받침대 라고 해야 되나? 예. 신용공구에서 구매를 해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거 아래 하단에 이렇게 세워놓고 하단에 이제 레벨기 이렇게 쓰시고 또는 이제 원형으로 된 레벨기도 여기 위에 받침대에 올려서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.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. 레벨기를 위치에 맞춰서 이제 딱딱딱 놓고서 레벨을 딱 보면 정말 좋겠지만 어,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엘리베이션을 올려도 힘들고 그러면 또 삼각대 다리를 펼쳐서 또 높이를 조절해야 되고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게 스타빌라 에서 나온 LT30 모델이죠. 예, 그거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활용하면 좋고 대부분 삼각대 많이 가지고 다니시니까 저는 삼각대를 좀 활용을 해서 공구를 만들어 봤습니다. 예. 비용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 않아요. 그리고 어, 재료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한 거는 원형 자석하고 네, 조금 이쁘게 만들어 보려고 나 1500원 주고 구매를 해서 어, 색을 입혀 봤습니다.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. 예.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어,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. 어, 예. 단지 그 뿐입니다. 예. 만드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활용 방법 이런거 설명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예 타일 시공 영상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공구의 활용 방법 이라든지 요런거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.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보실게요